타타오의 펭글씨 온라인 강의가 대한민국 최대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인 클래스101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강의인 만큼 더 많은 분들께 선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네요. 클래스101은 연결제 방식으로 1 9 9 0 0 0원을 내면 1년간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는데요. 타 사이트에서 강의 하나만 해도 10만원 이상이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는 걸알수 있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공예, 요리, 언어, 운동 등 취미 활동부터 커리어와 재테크, 아이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강의가 있더라고요올한해 정말 알차게 잘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스101 정기구독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 타타오 켈리아트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. 2023년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대 링크를 통해 정기구독을 하시면 만원 할인된 금액, 그러니까 18만 9천원으로 모든 강의를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간 안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링크는 더보기에 올려두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저희 타타오 켈리아트와 함께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